안녕하세요 두번째 브이로그 입니다 아 제가 인싸템 하나를 사진 않고 빌렸어요 <웃음> 이거 이제 인싸템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나 이거 진짜 나이에 맞지 않아고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귀여워 라이브 방송을 쓸까 생각 중인데산거 아니고 빌린 겁니다. <웃음> 진짜 제가 산거 아니에요. <웃음> 아 여기 카페는 성수동에 있는 데고요. 음, 이름이 뭐였지? 나도 나도 엘리펀트 레도 모고 엘리펀트 어떤 거 아세요? 층인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<웃음> 네,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고트부의공민상의 고투브의... 중국계 고트부입니다 인성이 따라서 지금 옛 회사 S 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. 정말로 옛 신사옥입니다. 웬 아이들이 있네요. 네. 네. 네. 네. 과거 S 팀에 기셨군요. 다시 돌아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아.. 사옥이.. 이렇게 커질 줄알았다요 여기 남아있었어야 됐어? <웃음> 아.. 진짜.. 네.. 역시 존버는 달립니다 <웃음> 네. 한번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<웃음> 마치 내 직원인 것 같은데? 어. 어 안에 이거 찍어도 되나? 네, 상 그래. <웃음> 아.. 안녕하세요 오! 어마어마하군요. <웃음> 아니, 고민성씨 보고 인사한 거 같은데, <웃음> 어. <웃음> 어. 누가 있지? 또? S팀은 회사에서 술도 이렇게 제공을 한답니다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싫어합니다. <웃음> 용병으로 오늘 들어왔는데, 안 다치고 재밌게 잘 차고 오겠습니다. 사실 개발입니다 풋살장으로 <목소리도> 이동 중입니다 서로 찍고 있습니다. 서로, 서로 나올 수 있을까요? 오. 지금 한 6, 7연승 한것 같습니다. 연승은 아니고, 중간에 한번잡는데 아, 그래도, 아, 억세네요. 아. 민성이가 아주 멋있는 허닝슛을 넣었습니다. 거의 축구선수들? 보셨습니까? 허닝맥 카드 슛! 개방적이죠? <웃음> 가끔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,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주로그 하나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<웃음> 영상을 많이 찍을 줄이야. 조명이 그렇게 좋진 않죠. 음, 지금 차 조명 하나 켜고 있는데 두개 켠니까 좀 나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? 저는 이게 보람 찬 건지 아니면 열심히 산 건지 돌아다니기만한 건지 잘 모르겠는 하루였어요. 그래도. 뭔가 하루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나중에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이제 집에 다와 가고요 집에 가서 또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오늘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